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기갑병기 추격전이에요. 기갑병기 추격전은 원대륙에 있는 마법의 땅에서 진행하는 레이드 컨텐츠이며 공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사 등급의 포열과 차체를 장착시킨 전차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기갑병기에게는 공성 데미지만 들어가기 때문이며 전차의 부품이 없으면 데미지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너무 쉽게 파괴되어 꼭 부품까지 만들어주세요. 마법의 땅 포탈지에는 각 세력마다 명시된 포탈이 있으며, 해당 포탈을 사용하여 기갑병기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력의 영웅이 소환장치를 사용하여 기갑병기를 소환할 수 있으며, 한번 소환하면 36시간의 쿨타임이 존재하고, 목요일 서버 점검에는 쿨타임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진영의 중심에는 시면을 뚫는 쇠기 제작대라는 것이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작살포를 획득할 수 있어요. 전차에 비하면 작살포의 딜량은 미비하지만 전차가 터질 수도 있으니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전차를 세팅하기 위해 공대장이 지정한 위치에서 사이드 쪽으로 전차를 쭉 배열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갑병기가 길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중앙에 배열해 두면 밝혀서 죽기 때문이며 가끔 기갑병기가 사이드쪽을 깔아 뭉개면서 지나가기도 해요. 전차로 포 d 를할 경우에 공성모드를 활용하는 것보다 기본 모드에서 여러 발 맞추는 것이 dps가 높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기갑병기 자체의 패턴들은 어려운 것이 없으나 지나가는 길에 빛의 구체를 소환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빛의 구체는 주변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장판을 생성시키며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해서 원거리 딜러들은 바로바로 처치해주는 것이 좋아요. 기갑병기를 처치하여 얻는 보상은 일반적인 레이드의 루팅 방식과는 다르게 처치 퀘스트로 습득되는 형태이며 명예점수, 통솔약 기계부품 상자, 보라초승불 결정을 획득할 수 있고 붉은 용을 잡을 때처럼 상자를 개봉하여 각자가 보상 아이템을 습득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으로 수락되는 처치 퀘스트가 첫 공격이 들어갈 때 멀리 있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기갑병기가 경로를 따라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을 때까지 아무도 공격을 안한 상태라면 다시 받는게 가능해요. 기가병기를 처치하는 방법은 영상에서처럼 한자리에 죽치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공대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가병기에게 일정 수치의 피해를 입히면 기어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전차가 세팅된 지역보다 앞쪽에서 작살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키위키에 적힌 내용처럼 차량을 이용하여 따라다니며 뒤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전에 해보니깐 차량이 못 버티고 터져버리더라고요 레이드를 진행하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걱정하지 말고 누이에서 부활을 하고 빨리 뛰어오면 돼요 기갑병기 추격전은 부활 이후에 약화효과가 적용되는 레이드 몬스터가 아니라서 전차만 있다면 후보자들도 참여하기 좋아요. 게다가 기갑병기의 소환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에는 다른 세력의 유적과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이드의 난이도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소환된 기갑병기는 40분 동안 처치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며, 전쟁 시기에 기갑병기를 처치하여 마법의 땅의 세력 점수를 1500점 상승시킬 수 있고, 해당 점수가 5000점이 넘으면 안키쉬 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갑병기를 처치할 때는 주변에 있어야 퀘스트 완료를 할수 있으며, 전투 상태가 아니라면 간혹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작살포를 활용하여 전투부터 걸어두는 것이 좋아요. 기갑병기를 처치하고 습득하는 명예점수는 퀘스트 보상으로 얻는 것이라. 햇살 담은 과즙 음료의 영향을 받으며 보상으로 얻은 상자를 개봉하면 고뇌, 모래, 기계 장비 강화 주문서, 강철포탄 액막이 돌 조각을 습득할 수 있고 낮은 확률로 기갑병기 부품과 미확인된 영혼 조각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기갑병기 부품은 열개를 모아서 갑충병기로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경매장 시세로 3000골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얻게 된다면 개꿀이에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